이번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비동사가 약간 숨어있는 그 느낌을 가진 걸 활용해 볼 텐데요 okay. 앞에서 보신 걸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I need you to go 했을 때이 you와 to go 사이에 약간 비동사가 있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다음 문장 이건 무슨 뜻일까요 Keep me your friend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이앞에 문장 구조만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나를 너의 친구로 me와 you're friend가 이퀄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너의 친구로 유지시켜줘라고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keep이라는 동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 5장에서 배웠던 문장 구조일 수도 있고 지금 배우고 있는 문장 구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5장에서 배웠던 문장구조로 해석을 하면 Keep me your friend 하면 네 친구를 나한테 맡겨. 뭐네 친구 나한테 맡기고 가 이럴 때쓸수 있다는 거고요. 또 지금 배우고 있는 문장구조로 얘기하면 Keep me your friend 나를 너의 친구로 계속 유지시켜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당연히 문맥으로 구별을 할수 있게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이 적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문장 구조는 이런 형태의 문장 구조죠 여기 사이에 마치 비동사가 숨어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비동사는 그 뒤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왔었어요 명사 형용사 to ingpp 전치사 덩어리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문장 구조도요.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건 똑같이 다올수 있어요. 그걸 이번 장에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좀 어려워 보이죠? 아니에요. 이걸 좀 쉽게 저희가 풀어 드릴게요. 아, 참고로 아까 다루었던 keep은요. 사실 쉬운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또다 돼요. I keep money. 나는 돈을 keep 하고 있어. 비축하고 있어 하면 이러한 문장 구조고 I keep happy 하면 나는 계속 행복해 이런 식으로 이퀄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아주 복잡한 문장 구조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요. 앞에서 보시면 이 keep 이라는 동사가 가져올 수 있는 문장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keep 동사 고유의 뜻으로 인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그 동사의 의미로 인해서 어울리는 쌍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keep은 좀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명사가 오면 He keeps me a staff. 그는 나를 직원으로 유지시켜 주고 있다. 하고 a staff. 명사가 올 수도 있었고 I keep my room clean. 그러면 나는 내 방을 깨끗하게 라는 형용사도 올수 있었고 그런데 의미상 뭐뭐 할 거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하는 것만 유지할 수 있으니까 to는 어울리지 않고 ing나 pp만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keep them going 그들이 계속 가게 해 I will keep you updated 하면은 내가 너한테 계속 업데이트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계속 전달해 줄게 이럴 때 이제 쓸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전치사 I keep you on my mind. 나는 너를 마음속에 두고 있어. 혹은 아예 별도의 전치사만 이렇게 Don't keep me out. 나를 계속 밖에 있게 하지마.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는 거죠. 이 keep이란 동사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쓸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명사만 어울리는 동사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call이에요. Call. I call my uncle when I need him. 하면 일단 call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만든 예문인데요. 나는 우리 삼촌을 부르지 혹은 찾지 when I need him. 내가 그가 필요할 때 이거잖아요. call은 크게 다른 사람을 좀 부르는 행위라서 이렇게 전화한다, 초대한다, 요청한다로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우선 기본적인 의미는 부른다 에요. 그래서 그 불려지는 대상이 어떻게 불리는지를 직접 명사로 표현할 수있어서요 I call my uncle boss. 나는 우리 삼촌을 보스라고 불러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미상 다른 것들은 안 되고 이렇게 명사만 올수 있다는 특징이죠.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삼촌이 보스인가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 이퀄 관계 성립되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못 온다는 거고요. 아 참고로 호칭은 부르는 호칭은요. 그 부르는 말 자체의 존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관산 안 붙입니다. 엄마 부를 때 엄마 어, 하지 않고 마음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걸 보시면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 동사들은 그 방향성을 전치사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모양들이 따라오는 것들을 볼 텐데 그 전에 전치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지나갈게요 자 먼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문장구조의 차이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면 I sit on the chair 그러면 나는 의자에 앉아 그리고 on the chair가 이 전치사가 붙음으로써 그냥 부사 덩어리처럼 나는 앉지 의자에 라고 해서 이 동사와 이 뒤에 나오는 단어 사이를 끊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치사가 없이 쓰이면 I sit my guest 하면서 전치사 없이 쓰면 아이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이 동사의 영향력을 받는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자고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뭐 자동사 이런 걸 타동사라고 배우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더 명확한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전치사의 역할과 함께요. 자 우선 전치사는 이런 역할을 해요. 먼저 명사 앞에 붙여서 미리 어떤 위치나 방향성을 부여해요. 그렇게 되면 명사가 어떻게 되냐면 방향성을 가지게 되니까 부사처럼 쓰여요. 혹은 형용사처럼요. 예로 보면 the school 그러면 학교 학교라는 그냥 명사인데 앞에 to를 붙이면 학교로 가는 방향성이 생기고 in을 붙이면 학교라는 공간이 생겨서 요 to the school, in the school은 부사나 혹은 형용사처럼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전치사의 첫 번째 역할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전치사 자체가 방향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이나 up 같은 단어들은 바로 그냥 부사처럼 쓰이기도 하는 거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봐야 될게 뭐냐면 세 번째 역할이에요 동사 뒤에 붙여서 동사의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believe 하면 믿는다잖아요 근데 그 뒤에 in을 붙이면 그 믿는다는 의미의 역할이 훨씬 강해져서 다 믿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give라는 동사 뒤에 up up을 붙이면 give는 주단인데 업을 붙이면 업은 완전이 라는 의미가 영어에 들어 있어요. 그냥 위에 올려놓으면서 완전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줘버릴 때쓸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양보하다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완전히 다 줘버리다 라고 말할 때도 이 give up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ive up이라고 해서 꼭 포기하다 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give up. 이라는 이 단위를 그냥 하나의 동사처럼 느끼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치사의 역할인데요. 이걸 이해하면 앞에서 나온 문장 구조와 비교를 할수 있는데 앞서 보셨듯이 동사 뒤에 전치사가 오면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서 해석을 했었잖아요. 즉 I sit 하면 나는 앉았다 인데 그래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디에 앉았는지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give up 같은 동사는 이런 거죠. 예문을 제가 좀 이상하게 만든 것 같긴 하지만 I gave up. 나는 포기했어. 나는 완전히 다 놓아 버렸어뭘 놔버렸냐면 giving up. 나는 포기를 포기했어. 하면서 이 up이 giving up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 동사 뒤에 붙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또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앞에서 보셨던 이거는 부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On the chair, I sit.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give up은 분리할 수가 없죠. 이렇게 요 Up giving up, I give. 하면 굉장히 어색해져요. up은 그냥 give. 혹은 gave에 그냥 붙어서 하나의 동사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을 다음 그림에서 다시 한번 책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전지사의 역할이 동사 앞에 붙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하나의 동사처럼 그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별도의 부사처럼 사용되는지 이제 그걸 구별해 보자는 거였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순영어와 외래 영어 나눴던 거예요 외래 영어에는 이런 식의 단어가 별로 없고 예전에 부족한 어휘로 인해서 수거가 탄생된 그 동사들만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뭐 예를 들면 look for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I look for what I want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찾는다 이럴 때 look for는 그냥 하나의 동사로 생각하면 된다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I take on my glasses 이런 경우는 I take my glasses on 하면서 오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궁금하시죠? 이건 다음 영상에서 배워 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